<웃음> 어 화나니! 어, 선녀님 화났어. 뒤지군다. <웃음> 일단 가방으로 변신하고 가보자 살인마가 이쪽으로 바로 계단을 탈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저같은 경우는 바로 계단 타기 때문에 제가 살인마 할 때는 바로 계단을 타거든요 아, 자 우선 제가 망쳐버렸으니까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안정적으로 자 시작하자마자 하나 바로 하고 하면 되겠네요 돌릴 수 있다니 아주 좋아요 누웠죠? 자 누웠습니다 누웠어요 친구 괜찮아 오 좋아 좋아 나 나쁘지 않아 밑쪽에 지금 계속 어그를 끌어주고 있는거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는 계속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자 우리 친구 어디 있습니까 어 문짝 문자, 오, 오, 선생님, 오, 미안합니다. 음료도 먹고, 도망갑니다. <웃음> 어, 나 여기서, 나 여기 있고, 나 여기 있고, 어, 스케이트보드로 변신해서,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는데. 으아, <웃음> <야>, 빠다 <빠사. 웃음> 어, 잘 있으세요. 어, 우리 꿀꿀이 돼지로 변해볼까? 자, 돼지 일로와. 어, 꿀꿀, 꿀꿀, 우리, 어, 나 여기 있다. 우리 소녀님, 일로 오십시오. 꿀꿀이가 여기 있답니다. 꿀꿀이 빠다 오, 이거 안 맞았구나. 맞았구나. 어피하고 다시 꿀꿀이 변신 피해주고 맞아 <웃음> 또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내려갈 줄 가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웃었써서 변신 저 <웃음> 있으세요 어, 어, 수녀님 화나셨습니까? 우리 수녀님 화나셨습니까? 어이고 못하다다 <웃음> <웃음> 아, 아 안녕히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웃음> 못 찾는다 <웃음> 우리 꿀꿀돼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우리 스능이 그렇게 많이 만아셔서 어떡할까요 <웃음> 이거 먹어야 되나 나 여기 사, 카, 카메라 먹고 어 빨리 돈 먹고 자 내려가서 저 열렸네요. 자, 그럼 아래쪽에 가서 또 요거를, 어, 한번 해 주도록 할까요? 우리 꿀꿀 돼지. 이것도 열어. 이것도 열어. 이것도 열어. 이것도 열어버려. 그냥 다 열어! 나 <웃음> 탈출구멍을 두 개나 만들어줘, 나 우리. 아주 깔끔한 센스. 아, 우리 팀원들 너무 잘 만나는데? <웃음> 자, 집합, 집합. 자, 열었습니다. 자, 꿀꿀 돼지. 꿀꿀 돼지. 자 체육관에서 운동합시다 체육관에서 운동합시다 꿀꿀 꿀꿀 <웃음> 어우아 일로오세요 빨리 일로오세요 아 나는 꿀꿀돼지 아하하하 <웃음> 하하하하 어 화나니 어 수녀님 화났어 우리 꿀꿀돼지 군단 꿀꿀돼지 돼지 군단! 아, 아이고, 이거 어떡게까 먼저 올까? 꿀꿀돼지, 꿀꿀돼지 군단. 받아! 욕한다 오, 배피, 오, 이거 이거. 아, 미안해, 미안해. 오, 어! 오, 어, 어, 어, 살려주세요. 아, 선생님, 선생님. 아! 어.. 한명만 나가줘도 되거든요? 아 나갔다! 좋아! 아이고. 아 꿀꿀디지 너무 재밌다! 아 불쌍하다 어떡하냐? 자 뿡. 지금 혼자서 삽을 다 박살 내는지! <웃음> 물건 그만 부서요! 어, 다 부실라 그래! 자 아래쪽에 있어 아래쪽에. 저 어디가? 저 <웃음> 어디가? 어 지금 위험했다 위험했다. 자 좋아요 지금 우리 친구가 겁먹었어 어떻게 겁먹었어 겁먹지마 나야 진짜 나야 생존자라고 겁먹지마 아주 좋습니다 한번 나가볼까 억울 한번 끌어볼까 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나 이걸 아 어,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 안 되잖아요 그죠 렇 꿀꿀 꿀꿀 어허. <웃음>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쇼? 쇼? 아, 잠깐만. 아, 못 풀었어. <웃음> 아, 아 아이고. 어, 어, 이 어, 어, 이거. 어, 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 이거. 어,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어, 이 야나 이거 진짜 죽는다! 잘못하면! 자 아주 좋아요! <웃음> 아 이거 이거 돼지 농락도 못하겠네 이거 자한번두번 번 버티게 일단 체력을 회복시켜주고요 <웃음> 아 마지막까지 꿀꿀돼지! <웃음> 아 재밌다!